안녕하세요 파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만년필 리뷰를 하는 거죠. 오늘은 몬테그라파에서 나온 어, 몬테그라파 카도케우스 네이비 블루 <웃음> 뭐 카도케우스 만년필이라 부를게요. 그냥 일명 카도케우스 만년필인데 몬테그라파에서 나온 만년필 중에서 그리스 도마시나에서 카도케우스를 나온 그런 만년필입니다. 나전적인 외관을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부터 살펴보자면. 여기 카드케어스 모양잉 클립이 딱 있구요. 이 카드케어스 문양이 꽤나 고급지게 어 꽤나 고급지고 디테일하게 새려져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그 다음 여기에 몬테그라파라는그 양각 음각이 새겨져 있고요. 음각이 새겨져 있고 전체적인 색깔은 네이비 색깔입니다. 네이비 색깔인데 전체적으로 좀 뚱뚱한 편이에요. 저는 좀 뚱뚱한 편이어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어.. 사인용 패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EF닙 선택, 선택을 하는 선택기를 해가지고 필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닙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닙 같은 경우에는 닙은 상당히 예쁘게 좀 두껍게 제작되어 있어요 좀 두껍게 좀 크게 제작되어 있는데 좀 크게 제작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음각으로 상당히 예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어, 음각 처리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년필을 필기감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필기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잉크가, 솔직히 말해서 잉크가 지금 잘 마르거든요. 잘 말라가지고 지금 잉크가 제대로 안 나오는 편인데, 그냥 필기감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필기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필기감 자체는 서걱서걱한, 약간 만년필 특유의 그 서걱서걱함이 좀큰 편이구요. 좀 성황이 큰 편이어가지고 저같은 경우에는 EF립보다는 F립이나 조금 M립 정도로 사용, 쓰시는 편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EF립 다리 모델이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조금... 뭐라고 해야될까 만약에 F립이나 M립이 나왔으면 조하,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 닙 자체는 스테인레스틸인데 어... 팔라디움... 팔, 팔라디움으로 도금이 처리되어있어요 도금 처리가 되어있어서 아마 그 <웃음> 팔라듐 도금 처리가 되어 있어서 녹이 슨다거나 하는 하는 점은 아마 염려치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기본적으로 컨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컨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컨버터는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컨버터는 기본 내장이고요. 컨버터는 기본 내장인데 제가 찾아본 거가 이건 국제구격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구격 사이즈라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신다 하시더라도 국제구격 사이즈의 만년필은 컨버터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단점을 말씀드릴건데 단점이 조금 세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힘을 줘서 조금 뽑아버리면 이렇게 뽑혀요 여기 뽑히는데 요거를 고정을 왜 안시켜놓은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요게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뽑혀버려요 뽑혀버려가지고 만약에 요거를 조금만 힘을 줘가지고 뚜껑을 닫으려고 한다 저같은 경우에는 뚜껑은 되게 세게 닫는 편이거든요 세게 닫는 편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어왜왜 왜 끝까지 안 닫히지 왜 결착이 안되지 싶어가지고 계속 눌렀어요 계속 돌리다보니까 결국 초기에 한번 망가졌어요 초기에 한번 망가져가지고 제가 결국에 한번 팬닥터에 가가지고 한번 수리를 맡겼습니다. 한번 수리를 맡긴 상태인데, 뭐 물론 수리를 한다고 완벽하게 수리가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결국에는 수리 자체도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웃음> 뭐 결혼적은 좋은 만년필이에요. 결혼적 좋은 만년필인데, 이 점만 제외한다면 좋은 만년필이에요. 그 다음에 몸체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 되어있구요 레진으로 되어있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가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 277,300원 그니까 정가로 357,000원인데 제가 세일했을 때 사가지고 2 2 7 3 0 0원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가지 디자인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만녀필이라고볼수있고요 물론 한가지 면만 제외한다면 한가지 면만 제외한다면 상당히 좋은 만녀필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드려야겠죠 결론은 디자인만 보고 사신다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놓고 만약 필기감 그리고 잉크 마름에 대한 그런거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우신 분이다 그러시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비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잉크 많음이 상당히 심한 편이거든요 다른 몬테그라프 반년필 중에서도 이만년필은 유난히 독유 조금 잉크 많음이 좀 심한 편이에요 심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잉크를 쓸 때마다 맨날 흔들어서 사용하거든요 흔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또 이게 또 이게 좀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니까 제만년필용으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이게 뚜껑을 닫을 때마다 여기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결국에 초에 망갔더니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유의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파만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안녕!